이거를 1대1로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미쳐 미쳐. 토르의 망치같이 생긴 거 이것도 사용해야 돼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입니다. 와 너무 잘 먹는다. 자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예쁘면 진짜 메이크업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게 맞다니까요. 잘 쳤어.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반이고요. 저희 집 강아지는 석시 큐리입니다 오늘 저 일정이 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준비를 해서 오후에 미팅을 갔다가 바로 라이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디로션 더마비 바디로션 저희 집다 쓰는 바디로션인데 그걸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긴장이 된다고요 오늘 메이크업도 끝장나게 잘 받아야 되고 여러모로 예뻐 보여야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는 사실 막 너무 세게 세어하는게 싫어서 가끔은 그냥 바이오더마 클렌징으로 싹 닦아주기만 하고 약산성 포밍 클렌저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순해야지 뭔가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잘 받아야 되니까 또 지금 피부를 환하게 하면 안 돼. 오늘 무조건 무조건 피부 예뻐야 되고 탄탄해야 되고 스킨케어를 진짜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초는 대강 해줄 거예요. 토너 패드로 살짝 틀 정리 해줄게요. 바이오힐 보에 피부 결 케어해주는 콜라겐 세럼이거든요. 이거 벌써 반 정도 썼는데 아침에 탄력 관리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토르의 망치 같이 생긴 거 이것도 사용해야 돼. 아. 이거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LG 프라엘 인텐시브 케어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화장 잘 먹게 한다고 이거 사용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앞쪽에 여기 동그란 뿔 달린 곳은 인텐시브 케어 모드고 이 동그란 뿔두 개는 아이 케어 모드예요. 그리고 여기는 쿨링 케어 모드거든요. 일단은 인텐시브 케어 모드로 해서 레벨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3단계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세럼을 이렇게 흡수시켜주면서 조금 고주파 마사지를 해줄게요. 인텐시브 케어 모드일 때 화장품 흡수를 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초음파가 나와요. 그래서 화장품을 얌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저는 기초케어 할때 항상 요즘 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와얘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홈 디바이스 중에 좀 가격이 있는 편인데 안 아깝다. 진짜 잘 샀다.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입니다. 부엌으로 내려왔고 약부터 먹을 거예요. 제가 또 약쟁이잖아요. 비염이 있는 편이라 아침에는 <웃음> 이걸 뿌려주는 편이에요. 모닝루틴에 이게 들어가야 되나? 혈액순환을 책임져주고 있는 셀로라인 약을 먼저 먹습니다. <웃음> 여기가 감자집이거든요. 이런가? 근데 여기 아마도 제가 누우면 어, 똥꼬는 좀..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언니 집이야 이거. 왜 무반응이야 너? 너 원래 자리 뺏으려고 그러잖아. 감자야. 감자야. 이거 언니 집. 반신육 준비해 볼게요. 이거 이거 뭐냐? 붓기 차예요. 붓기 뜨겁게 먹는 게 아니라. 시원한 물이나 탄산수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반신욕 해주면 더 가벼워지는 느낌? 얼굴이며 몸이며 그리고 반신욕 준비 두 번째 저의 화잘먹템 팩들이죠? 이것도 엄청 추천하는 것 같아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노폐물이랑 각질 제거해주는 엄청 부드러운 스크럽제고 얘는 꿀 보습팩이에요 영양팩인데 이거를 1대1로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미쳐 미쳐 이거 해주면 진짜 화장 잘 먹고 그날 피부 컨디션 좋아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노감성 반신욕 15분 정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화잘먹 스킨케어 루틴 저의 어벤져스들이거든요 얘네들로 오늘 완전 스킨케어 쫙 당겨주면 정말 하루종일 지속력도 오래가고 진짜 탄탄하고 진짜 촉촉해요 저 여기에 진심인 거 아시죠? 자우들 이제 토르헤머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지고 있는 홈 디바이스들 중에 메이크업 전후 진짜 탄탄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기계거든요. 이게 LG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 케어라는 홈 디바이스인데 정말 장점이 많아요. 한두달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첫 번째, 탄력 케어가 가능합니다. 인텐시브 케어 모드를 키면 고주파가 나오거든요. 피부의 속탄력이랑 겉탄력을 탁 잡아주는데 정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그냥 쓰고 있는 이런 화장품들 있죠 이런 화장품들로 사용 가능한 기기예요 이게 진짜 홈케어죠 여러분 대부분의 홈 디바이스들은 사실 그 기기에 맞는 화장품을 같이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면 부담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집에서 그냥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세번째로 볼록거울 같은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는 쿨링 케어 모드가 가능해요 모공이랑 여러분 얼굴 붓기 진정 케어가 가능한 모드거든요 피부가 확 탄력이 생기는 느낌 차가운 기운이 확 올라오거든요 제가 장점만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lg 프라엘 자랑을 너무 해버렸는데 제가 왜이 제품을 메이크업 전첫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쓰는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이거를 기초 케어 때 사용을 했거든요 진짜 손으로 하는 화잘먹이랑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럼 바로 사용해 볼게요 얘를 처음에 딱 누르면 인텐시브 케어 모드. 인텐시브 케어 모드하고 안내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레벨 조절을 할수 있어요 2단계, 3단계 입문자 분들은 무섭잖아요 1단계부터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3단계 그냥 바로 사용을 할게요 이런 촉촉한 토너 제형이나 이런 수분 앰플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빨간불빛 나오면서 고주파랑 미세전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콜라겐 생성하는 걸 촉진하고 피부 조직을 이렇게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 전류가? 그래서 속탄력이랑 겉탄력을 케어해 줄수 있는 모드거든요. 이게 온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 뜨끈한데 따뜻한 이 온열 기능 모드는 또 여러분이 따로 꺼줄 수도 있어요. 온열 기능 꺼도 고주파 케어 다 가능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죠.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묵직한 영양 성분들이 있죠 사실 그게 피부 진피층까지만 이렇게 침투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 인텐시브 케어 모드가 고주파, 뭐 미세 전류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과 동시에 화장품도 피부 깊숙이 침투도 시켜주거든요 성분 진짜 좋고 비싼 화장품은 꼭 얘랑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달라요 앰플을 얘랑 같이 사용하는 거랑 그냥 손을 사용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정말 이거는 써보면 알아요 속보습이 확 잡히면서 수분이 탁차 떠오르는 느낌을 내가 진짜 이걸 쓰면서 확 받았어. 얘를 사용하면 그 좋은 세럼이 두 배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아이 케어 모드를 사용할 건데 여기 모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아이 모드. 그러면 아이 케어 모드로 바뀌어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눈두덩이 안 하시는 게 좋고 가끔은 그냥 눈썹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아까 인텐시브 케어 모드는 6분 정도 사용하시는 거라면 얘는 3분 정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3분 돌아가면서 얘를 눈가만 이렇게 사용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팔자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턱선, 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 진짜 좋지 않아요? 뽕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쿨링 케어 모드 사용할게요 여기 볼록 거울 부분 쿨링 케어, 모드. 케어 모드도 레벨 설정하실 수 있고요. 딱 얼굴에 올려 볼게요. 시원해. 저는 사실 인텐시브 케어 모드보다 이 쿨링 케어 모드 더 좋아해요. 저는 사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으니까 3단계로 높여버려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주면서 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세요 여러분. 비벼 비벼. 이게 진짜 좋은 게 여러분 얼굴 부어있고 막 이럴 때 얘로 그냥 냅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우리 붓기 뺄때그 얼린 숟가락 빼가지고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잖아요. 굳이 그거 안 해주고 얘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저 이제 숟가락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숟가락들이 이제 아주 편하네 메이크업 전에 붓기 케어하면 너무 좋은데 순간적으로 이 모공 케어가 가능하니까 피부가 쫀쫀하게 아주 그냥 화장이 진짜 잘 먹는 느낌? 이 쿨링 케어 모드까지 해주면 와 화장 진짜 잘 먹는 느낌이 나요. 진짜 진짜 진짜. 메이크업 전에 열 엄청 올라오시는 분들, 홍조 있으신 분들. 열 많아 가지고 피부화장 뜨는 사람들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걸 해주면 피부열 싹 내려가면서 그냥 화잘먹 피부로 바로 변해버릴 화잘먹 루틴에 피부열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화잘먹에 그냥 제일 필요한 기능. 자 이렇게 해주시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제 최애 로션. 간단히 발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스젯 베어크림. 이것도 정말 좋아하는 제 최애 크림이죠. 얘를 소량씩 건조한 부분 위주로 마무리 보습 코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바미스트.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하시면 진짜 기가나는 베이스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와 진짜 피부. 미쳤다. 피부 지금 결광 미쳤죠 여러분. 짠. 이제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오늘 라이브 이렇게 귀여운 핑크핑크하게 라이브 진행할 거예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금 너무 결광이 예쁘게 살아서 피부 되게 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저 라이브 하기 전에 샵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건데 최대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파데프리 제품들로 얇게 커버만 할게요. 얘네 두개 사용할 건데 이게 진짜 제 파데 프리템이에요, 여러분.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 스킵 톤업 베이지고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 틴트입니다.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 스킨 틴트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실제로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스킨케어 성분이 70%라는데 베이스 성분이 30% 있으니까 파데 프리로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와 진짜 와 너무 잘 먹는다 보이세요? 이거 지금 파데프리템이에요 여러분 스킨케어 진짜 잘했죠 그죠? 와. 제가 요즘 피부 리즈를 찍었어요 진짜 저 LG프라의 기기가 아주 그냥 성분 좋은 화장품들을 잘 흡수시켜줬는지 뭔지 한번 피부 뒤집어졌다가 다시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 사실 오늘 그 LG 프라엘 제품을 제가 광고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격대가 좀 부담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영업을 해도 우리 미우들이 나 때문에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가도 안 미안해할 홈 디바이스 기기인 것 같아요. 진짜 뽕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히 LGLG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우더만 살짝 처리를 해줄 건데 텁한 느낌 없이 투명하게 유분 잡아주는 파우더라서 이렇게 파데 프리할 때랑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섀도우는 빠르게 스틱 섀도우로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후줄근함만 가려줄 수 있는 정도로 요거는 바비브라운 앤티크 로즈예요. 눈끝에 요 맑은 느낌으로 음영 주기 이렇게 좋거든요. 눈 앞머리에 살짝 올려서 조금 더 애교살을 밝히고 스킨 그레이 컬러를 애교살 그림자 연출해 주시고 그리고 눈끝 삼각존 부분에 살짝 칠해 줄게요 아어떻게해나 늦은 것 같아 아 큰일이야 큰일이야 솔직히 오늘 되게 베이스가 투명하잖아요. 결광 살아있고 그러니까 코 쉐딩 안 지내도 돼요. 그리고 이거 내가 항상 외치는 외안사템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트윙클. 오늘 아이라인 안 칠할 거고요. 진한 고동색 섀도우로 아이라인 존에 가깝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이거 필리밀리 히팅 뷰러 달굴 동안 블러셔 빠르게 합니다. 아주 살짝만 컬러를 넣어주시고 이거 히팅 뷰러는 진짜 여러분 시간 단축템인 거 아시죠? 속눈썹이 한 번에 싹 올라가. 살짝 속눈썹 잡은 다음에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마스카라로 슉슉슉슉 발라줍니다. 오늘 그 뭐야, 가온이 아빠가 가온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준비를 아주 여유 있고 너무 편안하게 모닝 루틴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제가 근데 그동안 보여드렸던 메이크업 중에 가장 음. 얌전하고 좀 되게 휘뚜루마뚜루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암튼 오늘 저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피부가 예쁘면 진짜 메이크업의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게 맞다니까요. 피부 표현이 살아있으니까 색조가 여쿨 브라이트인 저한테 베스트는 아닌지언정 머스트는 아니거든요. 머리가 미슨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화장 잘 먹고 피부 두배더 예뻐지는 루틴이랑 그리고 이 휘뚜루마뚜루 퀵 데일리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늘 미우들 저 오늘 라이브 잘하고 올게요. 그러면 안녕!